안녕하십니까 두건좋아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드디어 200명을 찍었습니다 200명 구독자 200명을 찍어가지고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이벤트를 제가 이렇게 200명까지 이렇게 빨리 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와 200명을 찍을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 본론으로 넘어가죠 먼저 이벤트 물품은 넙적사슴벌레 앙컷 두마리와 꽝마넙적사슴벌레 소형스컷 한마리입니다 자 일단 먼저 보여드리자면 여기 이렇게 소형스컷은 이렇게 짰고요 신생충입니다. 이번에 갔던 체집에서 잡아온 개체죠. 앙컷들도 제가 다체집에서 잡아온 개체입니다. 뻔방에서 꺼낸 개체들이에요. 이번 겨울에. 그래서 이렇게 세마리가갈예정이고요 먼저 이 참여 방법을 알아야겠죠? 참여 방법은 뭐냐?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일단 눌러주세요. 그건 기본이죠. 기본. 그리고 나서 자신이 댓글에 왜 키우고 싶은가 이런 개체들 왜 키우고 싶은가 그런 이유를 써주시면 제가 그 중에서 한 분을 뽑아서 이세 개체를 제가 착불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, 오늘은 이렇게 이벤트 공지를 하려고 간단히 영상을 찍고요. 자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.